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쌀이 없어요. 입니다. 어, 지금 지방이식을 2차로 한지한 2주 지난 것 같아요. 2차 지방이식은 이제 처음에 지방을 허벅지에서 뺄때좀 어, 많이 뺐거든요. 그래서 2차랑 3차까지 할 분량을 남겨놨었는데 제가 원장님께 남아있는 지방 전부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. 지방을 좀 넣었고 음 지금은 생착을 해서 좀 자리를 잘 잡았어요. 보시면은 턱 끝이 여기도 지금 지방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? 뾰족해진 거 보이세요?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요? 옆으로? 그리고 이마도 딱 봐도 라인이 매끄러워지지 않았나요? 여기에 지방 들어간 게 지금 볼록 남아 있어요.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없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나눠. 저는 요즘에 어, 이 지방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앞머리를 이렇게 까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 오랜 기간 거의 한, 한 5년 이상을 앞머리를 자른 상태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가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드디어 앞머리를 기르게 됐어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머리가 제가 안 감아가지고 <웃음> 이해해 주세요. 머리를 안 감아서. 음. 자 보시면은 제가 머리를 안 감았는데 어, 가까이서 보시면 더잘 보여요. 여기 지방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음, 그림자 때문에 좀 없어져 보이네.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.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 말을 까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지방인식에 대해서는 뭐 저번 후기 영상에서도 좀 이래저래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어떤 큰 말이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어떤 제 말보다는 변화된 윤곽 수술이나, 윤곽 삼 종이나, 어떤 뭐, 광대라든가, 뭐 이마라든가, 그런 뼈를 치는 수술을 안 하고,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얼굴형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형을 해왔는데, 이번까지 해서 지방 이식이 총 다섯 번이에요. 어 이번에 풀티비와 통해서 한게두 번이고, 그 전에 세번 했었는데, 한 다섯 번째 지방 이식쯤 되니까 제가 원하는 얼굴형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지방이식만으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<웃음> 자! 저는 얼굴이구요 이런 저처럼각도에서 이렇게 됐어요 다행! 살이 없어요 내지방이식 3기 영상이었어요